안녕하세요 어? 어 이제 댓글 뜬다 안녕 지금 다 들어오고 계신거죠? 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친구가 있어요 얘는 무슨 차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안녕, 안녕, 하이. 가을 선배? <웃음> 맞아요, 첫 브이앱이에요. 어? 유모차, 핫초코, 유자차, 공차. <웃음> 공차? <웃음> 이 친구는 바로 바로 유자차입니다 그린테 아니에요 돌체라떼 아니에요 유자차예요 저는 따뜻한 음료를 사실 평소에 잘안 마시거든요 약간 얼주가 타입인데 요즘에 따뜻한 걸좀 마시려고. 머플러 잘 어울려. 감사해요. 이거 유진이가 선물로 준 머플러예요. 그리고 이, 이 후드 집업은 아마 이서의 것일 듯? <웃음> 찍다고요 <웃음> 써봐요 힘이네 오늘의 TMI 어, 방금 이서가 카톡을 했는데 <웃음> 같이 이거 보고 있다고 볼 준비 완료했다고 막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아마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니다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은 저희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뭐, 질문 같은 걸 해도 좋고, 제가 말을 많이 할게요. 하트 해주세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나요? 저는, 어, 저는 그, 머리색 중에, 원래는 핑크색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핑크색을 원래 해보고 싶었는데 리즈가 이번에 탈색을 했잖아요 근데 노란색이 생각보다 탈색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가 또 힘들고 해가지고 핑크색은 살짝 지금 조금 무리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그레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쉬그레이 이런 거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저 아까 김치찌개 먹었어요 저의 페이 v o r i 이제 모두가 아실 것같아 언니 <웃음> 밖에 추워요 맞아요 오늘 너무 추워요 아니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진짜 겨울이다 겨울 MBTI가 뭐예요? 저 i s t j 요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전부터 연습생들 중에서도 ISTJ인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 일을 하면서 ISTJ인 신분들을 많이 못뵌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친구들 보면. 새해 처음으로 들은 노래 뭐야? 저희는 그우주소녀 선배님의 이루리 들었습니다. 이룰리그차 안에서 들어가지고, 그때 레이랑 위즈랑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막 이루리, 이루리랑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일요이 들었어요? 역시 맞았어 네. 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어 근데 저희 중에 드라마 광팬이 약간 이서가 드라마를 좀 자주 보는 것 같고 레이도 좀 자주 보고 근데 저는 드라마보단 약간 영화파 이긴 해가지고 어, 어 근데 지금 많이 끊기나봐요 한번 제가 다시 껐다 켜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꼭 이따 들어와야 돼요 저 다시 올 거예요